오늘은 포항시 동해면 임곡리에 있는 연오랑 세우녀 테마파크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일만 일출로 유명한 호미곳의 반대편에 있어 석양의 낙조로 유명한 곳입니다. 어제 더운 것 같기도 했네요. 이 쪽으로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짧은 코스에 산책하기 좋은 숲길입니다. 아, 아, 지가큰가지네개나 이렇게. 아, 라져 나. 아, 나. 나. 나.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른 가을 하늘도 보입니다. 군데군데 멋진 조형물도 설치되어 있네요. 연호랑 세우녀가 살았을 것 같은 옛날 초가집도 있네요. 테마파크 전시관 건물이군요. 사에 수록된 연우랑 세우녀 이야기는 신라 아달라왕 4년 서기 157년 동해 바닷가에 살고 있던 연우와 세우 부부가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가 일본에서 보내온 세우가짠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자 다시 빛을 회복하였다는 설화입니다. 여기서 조업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면 해류를 타고 일본 시네마현 이즈모시까지 300km의 거리인데 약 7일 정도면 도착한다고 하네요. 형의 상징 포스코도 보이고요 옛날 초가집도 있고 아이들이 전통놀이 체험공간에서 재미있게 놀이를 하고 있군요 아 huh. Thank <laughs> you. 울개같이 생긴 넓적하고 커다란 바위 두 개가 특이합니다. 산들바람에 날리는 억새가 가을을 알리는군요. 놀베의 놀이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